이것은 바로 땅콩을 새싹으로 재배할 때 전용으로 사용하는 채반인데요. 어, 땅콩을 새싹으로 기르다 보면 뿌리랑 줄기가 대략 한 0.5mm 전으로 해서 좀 다른 것에 비해서 굵은 편인데, 어, 그러다 보니 요 새싹이 나면서 뿌리가 아래로 내려가면 다른 이렇게 일반 채싹용 채반을 사용하면 이틈 사이가 너무 작아서 땅콩들이 뿌리 내림을 잘 하지 못할 뿐더러 이틈 사이로 한번 내려가면 이 너무 좁아 가지고 나중에 그걸 잡아당기거나 어, 수확을 할때 뿌리가 끊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. 거기에 비해서 요 땅콩, 새싹, 전용 채반 같은 경우는 이틈 사이가 굉장히 넓어 가지고 뿌리도 어 손상이 덜하면서 자랄 수 있습니다. 이 채반을 담을 항에 먼저 이렇게 채반이 원래는 4개였는데 하나가 어디 사라졌어요. 해서 하나는 콩나물이나 뭐 그런 걸로 다시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담아두고 그동안 제가 깠던 땅콩을 이렇게 채반에 넣어줄 거예요. 이렇게 땅콩들이 크기가 크다보니까 이틈 사이가 있어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딱 좋은 것 같아요. 어 부풀어 오를 걸 생각해서 너무 가득 채우진 않고요 살살 이 정도 선에서 채우겠습니다. 이이다 되어가면서 서서히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끝부분에서 지금 하얗게 뭔가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, 다행히도 여기 땅콩들이 아직은 새싹을 틔울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서서히 어, 싹 덮으면서 자라 줄것 같습니다. 땅콩은 보통 먹을 정도로 하려고 하면은 한 10일 정도는 있어야 되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옆에 있는 어, 콩나물용 콩 같은 경우는 좀 자라는 속도가 대략 5일 정도 면 먹을 수가 있어서 콩나물이 땅콩 보다는 좀더 빨리 싹이 나오고 이렇게 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한 대략 콩나물 연콩은 옆에 보면 은 1cm 전으로 해서 나왔는데 여기 땅콩들은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. 땅콩 새싹 기르기 4일째 되는 날입니다. 아직도 자라는 속도가 좀더디기는 하지만 은 이렇게 점점 뿌리 내림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만더 지나면 이 뿌리 내림을 더 많이 해서 제법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새싹도 점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4일째가 되면은 땅콩은 이렇게 자라는 속도가 느리지만은 그 옆에 있는 콩나물은 벌써 먹을 수 있을 만큼이나 자랐거든요 하루만 더 있으면 이 콩나물들은 수확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일째 땅콩 새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땅콩 새싹을 기르기 시작해서 한 10일 정도가 되면은 먹을 수 있을 만큼 크기가 자라는데 10일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땅콩들이 새싹을 제대로 어... 내보이지 못하고 이 모습 이대로 멈춰버린 것 같아요. 어, 사실 이 땅콩이 올해 산게 아니라 작년에 땅콩을 샀던 것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아마 생산 연도가 점점 1년,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땅콩들도 새싹으로 나오려는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절반도 못되게 지금 나온 것 같아요. 보통 땅콩 이 새싹으로 자라면 이렇게 뿌리가 길게 내려가고 요 몸통은 한이 정도 정도 유지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쪽에 새싹이 좀더 길게 몇 센치 정도 더 길게 올라오는데 음 이번에는 기다려도 기다려도 거의 대부분이 모습을 드러내주지 않고 있어요. 그 옆에 보면은 이 콩나물이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콩나물은 5일 정도가 되었을 때한 차례 정리하고 새로 새로운 콩나물을 다시 넣었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두번 콩나물은 길러 먹는데, 이 땅콩은 아직도 힘들어 하네요. 그래서 이번에도 땅콩 새싹 기르기는 거의 실패한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작년에 샀던 땅콩으로는 새싹으로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. 올해 제가 땅콩을 구입해 놓은 게 없어 가지고 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좀해 봐야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땅콩 새싹 기르기를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. 요 콩나물 콩이 많이 자라가지고 프로펠러가 돌아가야 하는데 안 자랄 정도로 많이 자랐거든요. <웃음> 콩나물도 수확하고 땅콩도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. 새싹 땅콩 중에서 그나마 좀 나물처럼 자란 몇 개를 분리해서 이렇게 모아두었습니다. 어, 지금, 요, 오랫동안 물에 계속 닿다 보니까, 그 껍질 부분이 약간 색깔이 변해 있긴 한데, 어,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은 이게 뿌리 부분이 지금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제가 땅콩 해싹을 수확하고 좀 시간 그냥 이대로 좀 두면은 서서히 이 뿌리 부분이 갈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되도록기면 이렇게 수확하면은 바로 데쳐버리거든요. 안 그러면 색깔이 변해서 이 뿌리 색깔이 변해서 별로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. 이 어, 새싹당콩을 나물처럼 어, 데쳐먹으려고 할 때는 제가 먹었을 때는 이 뿌리 부분은 좀 질긴 편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 통째로 먹기에는 좀 식감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부드러운 부분을 음, 원하신다면 뿌리와 몸통을 분리해서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어, 뿌리에도 보면 영양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굳이 뿌리를 버릴 필요까지는 없고 다른 용도로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